Nice game TV.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오브레전드 배틀 썸머시즌 16강 비조 진출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운비팀과 MIG 위키드의 경기 현재 1대0으로 라운비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뭐 긴장 넘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그랩으로 네. 모든 것 정리해버리는 했어요. 그런 장면이었고 라운비팀의 다섯 명이 정말 하나, 하나처럼 네. 네. 누구 하나 뭐 구멍없이 정말 게임을 잘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양 팀의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배나면 보시죠 뭐 프로가 됐든 아마추어가 됐든 한번 그 재밌는 경기 승리하는 경기를 하고 난뒤 기세를 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네. 거기에 더해서 MIG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그동안에이 선수들이 아마추어 당시에 그, 이루었던 커리어나 지금의 위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MIG가 더 위다 보니까는 이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라운비는 한 커터 고양이 되고 MIG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라운비가 좋게 시작한다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리신 밴 나와요. 로키, 로키가 있는 나오면. 팀인데 리신을 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리신 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야. 로키오키 선수가 아마추어 정글러중의 개인기의 제일 끝에 있거든요. 네. 그, 정말 리신 사랑하는 선수기도 하고, 네. 자, MIG 위키드, 뭐, 장건호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우석 선수도, 네. 모두 챔스 무대에서 활약을 하던 선수들이고, 그리고 로키오키 김경민 선수, 건자 정건희 선수는 또 NLB 무대에서, 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네. 선수들인데 네. 그에 반면에 라운비 팀은 그런 활약이 딱히 눈에 띄지 않는 네. 순수 아마추어 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뉴페이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m 리지 위키들 상대로 일정기 정말 잘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n 엘비가재미있는 겁니다. 네. 앞 그렇죠. 남은 c 조 d 조에서도 이런 선수들 이런 팀들이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했던 엘리와의 동탁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변이죠 그게. 네. 오, 알았어요, 저는. 그 팀이 팀엘리언에가안 붙고 그냥 그 멤버들끼리 구성된 팀이었다면 사실은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오! 본인들이 이야, 가져오네요 밴을 하지 않고 그냥 밴 효과도 얻는 거죠 네 선거스를 아, 가져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선수. 일단은 네, 전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제드를 또 역시나 이 선수들이 플레이를 그렇게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라 점과 트페 제드 그러니까 두 개의 챔프를 굉장히 좀 열렸을 때 바로 가져올 정도의 숙련도나 자신감까지는 아니란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피즈를 한번 그렇게 잘 선보인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 피즈를 지속적으로 라운비 입장에서는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앨리스 언제나 1킬 챔피언으로 정글노곤 탑으로 쓸수 있죠. 마치 1경기 때 지금 상황 그 팀만 바뀌었지. 네네. 픽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앨리스 정글카스에 좋은 게 벽을 넘어서 가면 돼요. 지금 앨리스... 어, 바루스를 먼저 봐주나요? 원딜을? 바루스가... 그러니까 조척 카스 오, 오, 누누! 요, 누누입니다. 대세긴 해요. 지금 챔피언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나온 경기마다 누누가 흥하고 뭐, 그렇게 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J 프로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심지어 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완전 서포트형 정글러로서 클템 선수가 또팀 승리에 기여를 했었고. 네. 근데 저렇게 빠른 타이밍에 뽑은 것 자체는 굉장히 의외네요. 네. 물론 원딜체가 세형이 이 선수가 정말 좋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전 정글러만 골라줘도 시너지가 잘 나오긴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앨리스 탑이 거의 뭐 확정적인 가운데 네. 그리고 앨리스 탑은 라인전 정말 말할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카소스가 라인전 센 편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라온비가 미드 정말 강한 챔피 갖고 오고 카정 카정 카정 하면은 m i z 말리기 쉽거든요, 지금은? 네. 자, 바로스 자르반입니다. 바로스 자르반. 자르반도 약간 어쩔 수 없이 보는느낌 강한 거예요, 지금 누누가 있다 보니까. 최근 자르반이 좀... 저... 예전 같은 초 S1티어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더 많아요. 네. 자르반의 어떤 그런 의외의 갱킹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많이 면역이 되기도 됐고 네. 제자태표 나옵니까? 핑만 놓고 지금은 제자태표가 제일 좋아요. 퀴드룩이 네. 제일 좋거든요, 전문 네. 가서. 럭스. 럭스는 카운터에 제일 큰 카운터죠 아 어, 그렇군요 네. 제가 럭스를 했을때는 아 그런가요? 몰랐습니다 <웃음> 그 카운터였군요 가장, 가장 강한 카운터가 네. 럭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주위에, 네. 사실 이게 가장 큰 카운터죠 아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핑거 핑거, 네, 핑거 네. 핑거가, 네. 핑거가, 네. 핑거가 브레인이 이제 네. 네.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 역시 이렇게 또 대회를 보면서 네. 이런 또 정보들을 얻어가는 것이 또이대회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남이입니다. 남이가 지금은 괜찮죠 상대가 딱 봐서 남이 물오아 이게 그런 건 있어요 럭스나 엘리스나 누누나 전부다 상대 챔피언이 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애초에 장판을 휩쓸자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거는 진짜 장건웅 오네 어? 네. <웃음> 깜짝이야 이거는 장건웅 감독 코치 선수 선수이겠... 이게 때문에 뽑을 수 있었던 픽이 아닌가 싶거든요 정환력게 만드네요. 네, 네, 퀸을 보고 저도 혹시 나오나 싶었는데 네. 여기서 럼블이 갑자기 튀어 나온 거 자, 다시 불리칩니다. 그리고 럼블이 엘리스탑에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약해요, 네.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딱그 강승현 선께서 말씀이 라인전을 본게 아니라 한타에서 강제 이니시에이팅을 하면서 자르반 들어가고 카서스가 거기 장판 들어가고 그때 뒤쪽부터 날아오고 있는 나미의 헤일. 딱이 한타 콤보를 보고 지금 픽을 한 거고. 네. 그래서 대단하다. 장건웅 선수이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거라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라인전에서 안 기울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기울기 너무 좋아요. 좋아. 네. 자 무엇보다도 초반 정글 싸움. 누누와 네. 자르반의 눈치 싸움. 그리고 와드 1경기 때도 계속해서 와드를 계속 좀 박아주면서 네. 설치를 해주면서 와드 싸움도 치열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염두에서 보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대0으로 라운비 팀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라운비 팀은 이번 경기만 가져가게 되면 바로 12강에 팀 엘리언웨어 이어서 두 번째로 합류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모든 픽과 스왑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픽은 m 마이냐좀 좋아 보여요. 한타가 그림 본다 본다면 누누 대세는 대세죠. 공소 8.5 마관, 마관 3.5가 낮아요. 주문력 방어력. 성장 주문력 이게 뭔지 모름이네요. 네, 저희도 모르겠네요. 저희도 모르겠네요. <웃음> 저희도 모르겠어요. 마법 주왕력 일단은 성장 마법 주왕력 굉장히 낮고 대부분 주문력과 마관 위주로 네. 공속과 함께 섞어준 모습이고 영구 21. 네, 뭐 영구 21으로 눈오정글의 대세죠. 네. 신발 시작이 좋죠. 자 이대상장 로키 로키 선수의 자르입니 아, 자르반. 고등방관. 방관. 방관. 2 1 9 어차피 2 1로 초반 이등 못보고 누누한테 끌려다니면 답이 없다 좋은 판단이네요 브린마스 럼블 앨리스 안그래도 하향당한 럼블릭 이 앨리스 막관 23대로 아관 22에요 마저없어요 마저없어요 럼블.. 아 이거는 럼블릭이 가능하죠 줄타기로 스킬하면 피하면 돼요 네. 방어력은 있지만 마저는 없습니다 이 이퀄라이저 먼저 쓰면은 그 줄타기로 피하고 다시 붙으면 됩니다 자 운코치 넘블이에요 네. 뭐 일반적인 넘블이죠 네, 그냥 고정주문요. 력 15. 920일 방어적인 눈 눈. 어쩔 수가 없죠. 자 럭스 설날 덕 선수 일 경기 때 카서스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 어, 정말 좋았어요. 성장 체력 마관 성장 주문력 주문력. 와. 방어력도 없어요 방어도 마방도 다 뺐죠? 네 이게 체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게 라인 이게. 상성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갈수 있는 거죠 네 1시즌부터 유행하던 진짜 교과서 중에 교과서 룬이 바로 이 룬입니다 뒤를 보는 21.9 있요2 21, 1구자 카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뺏어왔어요 네 특히나 럭스는 사거리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방어룬이 10. 별로 필요 없죠 네 팔찌는 들었습니다 방어력 마저 똑같습니다 네2 1구 21. 공 210관이 2 1구예요 네, 2 1구 자, 미서 선수의 블리즈클 랭크 1경기 때 정말 신의 그랩을 보여주면서 하드캐리 했죠. 똑같이 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1경계 마찬가지로 고정 데미지, 데미지. 15까지. 선수 서서태옵션이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15 24. 14. 똑같이 똑같이 15 24. 남미 한번 볼까요? 남미가 중요하죠. 건자 선수. 가장 핫한 공조. 고정 체력 약간 있고 공속 10% 방어력은 17까지 올려줬습니다. 1, 음... 13, 16 일반적인 서포트에 네뭐 남의 블리츠 싸움도 단순하죠. 끌려가면 답이 없다.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어, 파도소환사의 축복을 통한 장거리 견제로 극복을 할 것이냐 핵심일것 네.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비 팀은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12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MIG 위키드는 무조건 승리 해서 3경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두 번째 경기를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라운비일지 아니면 MIG 위키드일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6강 비조 진출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ice Game t 위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패틀 썸머 시즌 16강 b 조 진출전 MIG 위키드와 라운 B팀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1대0으로 라운 B팀이 앞선하고 있습니다 진영 바뀌었고요 럭스는 요정의 부족 두개 시작 누우가 바쁘죠 사실 눈우 시작하려면... 신발 와드 물약까지 바로 뛰어가야죠 눈 네, 제일 빨리 뛰는 게도우입니다 이럴 때 다른 팀원이 다른 쪽 시야를 보여주는 게중요했고요 누누와 플리츠가 동시에 진입해서 어난 쪽으로는 와드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것.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야 근데 환영합니다. 아예 주고 와드 아 끝자락에만 하나 해 놓고 이거는 MIG가 누누가 블루 쪽에 와드를 받고 올것 같다는 판단에 대기하는 것 같은데 반대죠? 어 거기다가 저 와딩 자체가 상대가 아예 인베이드를 생각할 때 의미가 있는 와드지. 와드만 박아 놓고 카정 정도만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와드거든요네아 아, 그래가 봐 해보겠네요 네 요렇게 네. 해놓고 안 들어가면 어? 안 들어가네요 자 보이나요? 남았으니까. 보이나요? 들어갈 때까지는 안 보이고요 아 이거 왼쪽으로 안 가면 안 보이죠? <웃음> 자 거기다 1분 와드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변수와, 변수가 될수 있는 아, 아 보였어요, 보였어요, 보였어요, 보였어요.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반대쪽 들어와서, 다리에 들어와서 다리에 만약에 반대쪽 안 나갔다면 이건 완벽한 거였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보고도 어설프게 가면 이거 MIG 망할 수도 있고든 인베이 아, 그렇게 아, 센 조합이 아니에요 집에 가네요 근데 초반에 큰 싸움 한번 나겠는데요 나는 아, 꺼졌고요 왜냐면 저쪽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럭스 위치 좋아 럭스 위치 좋아요 럭스 위치에 저는 너무 좋아요 어, 어, 근데, 어 얼마... 근데 럭스 어? 이러면 야 안정적으로 돌아서 갑니다 아, 근데, 근데 이게 오 독이 돼요 독이 돼저이거럭사가 봐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럭스가 지금 아, 봐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기다렸다 퍼을 먹어야지 가지를 못하는 게 시야가 안 되는데 이거 갔다가 괜히 자 빨리 먹어야 되는데 봤네 봤어요 여러분 봤네요 와. 봤네요 걸음 안에서 열려라 야무가고요 정글로 공격화중이 나와보이죠 누누 그렇죠 누누아 그래부즈 버립니다 하, 아 근데 도이정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않아.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않아요 하나 남았어요 어쨌든 카정한 거고 탑에 네. 런블를 말렸고요 그렇죠 눈으는 정글 유지 가능하고 자르반 말렸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한명 잡히기 천만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이고 자 런블이 퍼브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앨리스가 탑에 먼저 도착을 해서 CS를 먹고 있기 때문에 네. MIZ 판다는 좋아요 또 이 판단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블루가 사 중요하죠 어쨌든 이득은 아직까지는 그 MIG가 가져갔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m i 쪽 블루를 어떻게 못 지킬 것 하냐가. 네 누누가 레드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삼버포 누누가 진짜 세거든요 저게 무시 못합니다 근데 차고요. 누누 저그 추가 효과들 네 절대 무시를 못하요 이제부터요 아 이거는 없게. 좀 아쉬운데요 안갔네요 배불러 안갑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블루 하나 정도 뺏어와야지 누누 정글의 뭐 의미라든가 네, 힌드가 이기 때문에 근데 <웃음> 네, 뭐 그건 있지? 아까 전멸을 쓰면서 도망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욕심냈다가는 이제 누누 정글이 완전 망하는 게될수 있다 보니까 는 리스크를 줄이는 쪽을 선택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탑3에서 우위는 엘리스가 일단 쥐고 있습니다. 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퍼블린 넘블린 가져왔고 신발에 문자시자잘되렸어요 아주 작살고 사시는 저 새끼거미들 때문에 네잘 네. 안봤죠? 봤어요? 하지만 자르반 가기는 이미 미쳤고 가장 강하고 요다멜리스 노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좋은 반날이죠 차탑 도착 굉장히 좋은 라인이예요 눈으로 위쳐봤구요 누누가 아래쪽에 있는 것도 알죠? 타고가 주타기 타고가 비전 높고요 지금은 아 이거 죽겠네요. 오오야야 야, 이거 저마 야 어, 모자라요, 모자라요. 아이 저마 판단은 어좀안 맞았죠. 어차피 집 보내는 건데. 그렇죠. 저마를 쓴 것이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르반 기차가 좋다가잘 피했어요. 네. 전멸 타이밍도 했... 굉장히 어... 침착했고 네. 그, 그동안 그 누가 누 전공을 다 먹었죠 두 개를 빼먹었죠 네좀 큰데요 저가 같이 싸움은 럭스 쪽 유리하거든요 이 역타격 역갱이 역갱이에요 이거야 아, 이거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저만 저만 잡혀요 자잡혀갱자잡요자 잡혀요 럭스 혀요자 잡혀요 자 잡혀요 자 잡혀요 자 잡혀요 자 잡혀요 자 잡혀요 잡요요요자요자도위험해요 여기까지 네, 하지만 힐 네, 가져간 쪽은 라운비 팀입니다 전멸도 뺏고 자르반 심지어 지금 럼블라인 한줘서 여기까지 로밍 갔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럼블. 아 럼블도 망했네요 이러면은 한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앨리스가 집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럼블은 그동안에 라인에서 이득을 못 봤다는 거 <웃음> 약간 그 바이아 자전 아쉬운 게 앞으로는 싸움에 있서럼블이주도권 주게 되거든요 이러면 못 가져오죠 이제 아직도 아이템이 신발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엘리스한마할만할라인인데 그나마 바텀 그나마 보지 무거한 상황이죠. 네, 바텀 쪽에서 그래도 CS 차이를 꽤나 벌려놓눈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즈가 퍼블을 상대 내줬었기 때문에. 나인복. 오. 윤소 선수. 자 누가 자르반 만날 것 같은데 저 자르반 한번더 갑니까? 와드 만 꼽고 빠진 자르반 럭스 성배 음, 네 럼블은 거인의 어리티 이런면 자르반은 미드타운 포기하고 바텀 키우는 낫습니다 지금은 탄미드 쪽에서 싸움 나 무조건 지거든요? 이야! 와전면 와! 뺐어요 와! <웃음> 미니언 정리되는 거 예상하고 바로 그래 이야 이게 실제 나갔어도 좀 아슬아슬한 거리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뮤소도 아, 예. 대단하고 그 와중에 전면 안았길 생각하는 이우석 선수도. 선수도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아 정한... 이거 사실 전경기에 당하기서 그 전면 네. 쓰는 거죠. <웃음> 안 당했으면 안 썼습니다. 저런 어, 확신할 거는. 신할 수 없는. 다도 이상하지 않고 안 다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거리여서. 네. 이우석 네. 선수가 전면을 써버렸어요. 와, 또그 그 전면을 기반으로 지금 그림자 프리파밍하고요. 그렇죠. 잘했다. 쳐도 이제부터는 위험하다는 거. 자, 이거 전면 아, 없떤데요 목표가 카소스가 아니에요. 네. 자, 먹고, 럭스업도 돌아오고요. 네, 이거 집니다. 2대2 이렇게 싸우면. 아. 그러니까, 오히려 자르반 카소스가 빠져야 돼요. 네. 황미드는 계속 손해보죠 아. 어? 아, 눈누가 어. 봐요. 어. 아, 아. 아. 아. 아. 이걸. 눈누 왔어요. 눈누 왔어요. 눈누 아, 왔어요. 눈누 왔죠? 자, 무례방 좋았습니다. 자르반 주에 있거든요. 자르반, 자르반, 빨리 마무리해야 아, 돼가 지금 누누가 었어요 누누가 해세요 지금 누누가 진짜 쎄했습니다. 지금 근데 마무리를 아 뭐예요? 손해가 크죠? 다 죽죠 이러면은. m 마이 좋습니다, m 마이 좋습니다 이거. 두개하 더울 거 같은데요. 그림즈더줘 하지만. 그래감. 이야. 어, 원리러는 살아 돌아가네요. 네. 잘 도망가네요. 이번에 자르반 빼고 굉장히 좋았고 네. 만약에 그 그래비 맞았더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그 중간에 건자 선수의 두명 물감을 히트가 예술이었죠. 그렇죠. 그거를 피하려고 무빙까지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두 명이 다 들어갔어요. 네. 예, 정말 네. 잘했고요. 와, 와, 바로 들어가. 판단 좋아요. 초반 부미이 가족 갑니다 m i 지 어, 대마시오. 어, 어, 야, 야. 이거 하나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게 왜? 용이 세니깐요 초반이라서 체력들이 지금 알마샤 네. 아, 한번에 다 죽을만한 체력이었습니다 네, 카우스 만화가 없네요 네, 용 스틸이 무서운 것보다 럭스한테 죽는게 무서운거예요자 오! 어? 측탱만 피하고요 내려올 때가 죽였죠? 없죠 이거는? 죽겠는데요 이거는 아 잡혔네요 파에서는 드디어 거인어리지가 나온 럭스가 주도권을 쥐고 흔듭니다 궁이클라이즈미사로 아마 잡아낸 것 같죠 아마 이거 럼버링 지배한척 했다가 도시에 두안은 작살 맞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장군 선수는 1등기때 네. 피지에게 어떻게 보면 도발도 당하고. 네. 그런... 저게 그러니까 왜 럼블 힘든 힘든냐면은 거미 공 상태에서는 새끼 거미가 작살 맞아주고요. 인간 보면서는 거리가 멀릴 때는 작살 안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한 맞추면 이인가. 그래서 작살 거리 들어갔다는 거는 고치 거리에 들어간다는 얘기라서 그렇죠. 원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대죠. 아 이거 누가. 오히려 가정을 당합니다 네 럭스가 괴로워져 이러면 복사항도 좋고 탑도 웅 선수가 스스로 풀었고요 그렇죠? 어 근데 네, 이거는 아피워로 마드 확인 어. 저안 <웃음> 닿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받요어 네. NLB 누누가 업데이트 되자마자 처음 나왔던 경기에서 OS 선수가 한번 보여줬던 절대 용도 카전이죠? 그렇죠. 딱 원큐가 나오죠. 네. 그분이 본인이, 본인이 당했던 플레이네요. 그렇지. 해카리. <웃음> 작살을 맞으면 저렇게 네. 급살이 안됩 니다. 작살 맞으면. 마관신까지 나왔습니다. 작살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지금 템차가좀 나네요. 골드는 그래도 아... 뭐700 정도, 네. 700 골드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좀 글로벌 골드가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는 게 어디인가 좀 공공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스탯들을 보니까 카사스가 파밍이 너무 안 되네요. 네, 미드 차이가 좀 심해요. 네. 이게 럭스가 잘 먹은 수준 아니라 이건 카사스가 못 먹은 거거든요 지금 명백히. 그렇죠? 아 키를 내준 것을 뭐 감안하더라도. 네. 잘도와서와 근데 누누가 커버 와요? 봤어요. 봤죠? 물에 감 아, 미쳐려 아, 그 도망 대모님을... <웃음> 예측 그래 반문하는 거죠 바로 네. 드래곤. 드래곤 가네요 아, 이거는 예상을 누누가 한번 들러주겠죠? 죠 봤습니다 봤죠? <웃음> 무레가옥 놀입니다 헤일도 쓸 수도 있어요, 아, 자면? 빨라요, 눈도 빨라요 네. 아, 이런 동안에 또 드래곤이 체력 좀 회복됐고요 럭스 옵니다 글쎄아거든요 지금 아, 이거 럭스 때문에 좀위험해요 자르반이 그렇게 탱키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럭스 때문에 좀 위협이 는데 아... 이러면 오히려 누누 파워때문에 뺏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아 누구의 것도 아니네요 럼블까지 네. 내려옵니다 럼블 내리는 거 체크했어요 근데 아 이러면은 빈 찍었어요 빈 찍었어요 안 가도..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안 가도 되거든요 네. 시간만 끌어주면 앨리스가 계속해서 이득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든 어? 아, 헤일 박수 공잘받았군잘부품 좋은데 자르반이 들어갔을 때자르만의 생존이 담보가 되냐가 문제거든요 안 되죠 그리고 럭스 언지 합니다. 엘리즈 캐슬 탄 밀고 이거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고 럼무에 복귀해야 와, 됩니다. 럭스가 와요. 그레이브즈 보석. 누누, 누누, 누누, 누누야. 잘 아, 아, 아, 살아 돌아가야 돼요. 살아 돌아가야 돼요. 와, 그레이브즈 한번 잡아냈고요. 자, 지원고. 진홍구. 럭스, 지원고로 럭스 끊을 수 있느냐? 아, 럭스 죽겠네. 럭스는 죽겠네요. 네, 럭스 마무리. 자, 문제는 그레이브즈가 살았고요. 탄밀고요. 결국 두명두 두 명씩 죽었는데 드래곤도 드래곤 드래곤 가져갔고 탑을 밀었습니다. 네. 본물 밀면 이거는 이득 아닙니다. 레바이도본 밀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탑에서 엘리스가 그동안 CS를 많이 챙겼다는 거 바텀 무조건 밀어야 되는. 이거부터 <놀랐는> 밀거 가지고 팬크미션 타이밍이에요. 자르바이 호흡지급 중 뛰어오고 있습니다. 아 드래곤은 패스 아, 거지. 그리고본못 밀었고요. 왤리사의 광란의 수 스킬템에 타워 잘 밀리죠 바탑이 날아갔어요 네, 누가 이득이냐? 그냥 글로벌 골드 어떻게 했는지 보면 왔습니다. 딱 나오죠 역전됐어요 천 골드 차이로 이고 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장면인데요 와 눈을 에어볼을 잘 시켰는데 불구하고 마무리 가능타는 아, 더 깔끔하네 그 과정에서 나뉘는 인게또네 럭스가 잡힌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네공원에 그 다른 친구들이 살아 돌아갔습니다 이걸 노리느라 그레이브즈 체력 정확히 지 기... 기... 보타고 뭐 물론 보호막도 있긴 있으미라만 진흥국설 타임이 놓친 것도 MI 집재은좀 아쉽겠고요 자 로켓펜 선수 잘르반 타이밍 좋아요 자르반 하네요 자 누누의 럼블 아 서로 봤네요 자르반이 이득을 챙겨주기만 한다면야 바텀 쪽에서 완벽한 우위를점할 음. 수가 있거든요 바로스가좀 CS도 좋고 죽지 않고 이렇게 사무시예요럼블이 진짜 잘해주고 있는 건 맞아요 스코어 자체가 와럼블로 엘리스 상대로 이렇게까지 뭐 로밍 이런 걸 통해서 푸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건 맞는데 그게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팀 파이드에서의 이득과 이어졌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한 그렇죠? 어떤 라인전에서 우, 그냥 1킬2킬그 정도의 수준. 네. 그게 문제인 게 MI 쪽에서는 한 번의 인시로 걸어서 죽여야 되는데 타워를 먼저 밀리면은 대치 상황 나오고 대치 상황에서 좀 불리한 인잘잘 잘 잡히면은 넉스에 끊깁니다. 어 이거 럼블. 자, 쌍버프 럼블이야 이거 탑 나오는요? 포탑이 없어요. 웅선수도 어느 정도. 힘칠 찐것 같습니다. 헤드 최고, 일단 뒤로 빠지는 건데. 왜냐면 미드에 안 보이고, 누누가 지금 딱히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동안에 럭스가 성장 중, 물론 카소스도 어느 정도 CS를 많이 따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럭스 하시는 카소스는 힘듭니다. 언제든 시작. 진짜... 아, 샤. 무섭겠는데. 요 그래브 참안 쓰다가. 네. 네. 한 번씩 저렇게 나온 그래비. 한 순간만 방심하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그 힘이 럭스와 이 블리츠 두 명의 챔프로부터 나오거든요 연수를 만들어내는 밀챔프입니다 그러시면 그 럭스가 망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CC기가 워낙 많아서 하나만 맞아도 그 뒤에서 연이어서 뭐 그랩을 맞으면 속박과 함께 고치라든지 네. 연기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를해 둬야 돼요 저 땡겼더니 자르반이 뚜악! 은! 누도 있네요 이게 오세요 이거는? 어 다옴이라고 는데 봤어요 이러면 자르반도 예측 가능하죠? 봤어요 자르반 보였, 자르반도 보였, 봤어요 보네요다 빠져 다 빠져요 다옵니다 옵니다큰사움 옵니다. 엘리스까지 왔어요 5대5 싸움 납니다 대박 칸터점 AVI 피하고 피하고 아 거리 유지하면 안좋아요 이러면은 너프 때문에 그렇죠 유적 딜에서 좋은거는 아 절대 녹았어요! 아아아아어요리스 그레이버즈 리전 불이 리스 그림마스터 엘리스아 럭스의 배려 대박이에요 그레이버즈 럭스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럭스와그레이 너무 불리하네요 지금은 누누가 이 와중에 살아돌아가네 와! 와! 눈따가 졌어요 죽었죠! 자! 고럭스야 럭스! 따나가 없다 아아아아아아 이거 아 작살 작아이등 많이 하셨죠 그래도 지금 라운비가 네. 그렇죠 방금 지론고 타임에 럭스의 배려가 대박이었어요 진짜 아. 와 이거는 앨리스가 이와 이 더블 키를 가져가면서, 네. 마련을 했고요. 그레이브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다는 점, 네. 물론 마지막에 체력 없는 두 챔프를 잡지 못하고도 굉장히 아쉽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히로 이구석 선수도 보호막으로, 네. 아슬아슬하게 살아 돌아가네요. 내이즈도잘 싸운 게 맞긴 맞아요. 최악의 상황에서요. 그렇죠. 시작이 안 좋았거든요. 카노스가 끊기면서 네. 시작하는 타였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럭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럭스가 좋다는 거예요, 카노스한테. 솔히죠 <웃음> 와. 딜을 묽었습니다, 카노스가. 요 자리가 안 좋아요. 이때 배리어가 네. 마스터 다수했어요다 전사하고 누누가 네. 이 체력으로 계속 살아남았어요. 잡아먹었네 아, 먹... 한 네. 먹었네요. 잡아먹기로 버텼죠 네. 자 글로벌 골든 여전히 라운 비 팀이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꾸 이렇게 럭스 크면은 더 힘들어지는데요, 이거. 네. 그리고 언제나 진홍국을 대동한 한타에서 큰 이득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 그 진홍국이 차기전 한타까지는 굉장히 음츠려되게 된다는 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진홍국타임이 길죠.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럭스. 라운비팀. 넘블 타면 있죠. 이건 줘야 될것 같은데요. 바로 아, 내려오지만 진홍국이 없거든요. 지는 거 없는 거 알고 있고요. 네, 어. 어. 그래서 예를 들어 갑니다 야, 이거 커몬. 럼블 안 옵니다. 싸워 맞아. 럼블 안 와요. 럼블 그냥 감차가 조개저 두는은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드레훈 사라지네요. 냠냠. 맛있죠. 럼블은 대신 탑을 그러면 밀수만 있다면이야. 럼블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탑을 가 밀수가 있을지 꽤 밀긴 했는데요 타이밍 더 버티면 밀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타이밍 더 밀면 앨리스가 빨리 탑으로 복귀하는 중 어, 최악은 앨리스가 갔다가 막다가 죽는 건데 그럴만한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럼블템이 나쁘지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럼블템은 좋아요 근데 네, 문제는 앨리스도 지금 글로벌거즈 때문에 템좀잘 네. 아, 나왔습니다 앨리스 약간 안 맞네요 네 마가 네. 아, 아, 네요막아내는데 성공하네요 그리비도 지금 집에 안 가고 있죠 아까 그 싸움부터 계속 진행가는것 같은데요. 저 템이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집에 장관을... 안 갔어요, 계속. 자, 와드로 다 보고 있죠. 아라스, 이니셜, 일러는 거죠, 오느 정도. 그래. 네. 러스 아, 내려와요. 어우. 잠깐, 그림자 싸움이 안 맞은 거거든요. 습니다 물론 와드로 체크가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카서스도 이제는 지금 목지원 가능해졌고요. 아 이거 러스 소라토프 선수의 판단이 좋은 거죠. 라인 빨리 밀어놓고 커버로 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타워 시켰습니다. 네. 너희 빼라. 네. 그리고 보이 다시 미드로 눈 와삥 돌아서 깔끔해요 풀리가 진짜. 그리고 이거 타워 줄수 있는 어. 상황이니까는 체력 많아 뭐 이런 거안 좋은데도 안 빼요. 네. 그런 배짱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너무 좋은 팀입니다. 어쨌든 카서스도 없이 먹었고 CS를 이제는 어느 정도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비빔한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본밀로 붙입니다. 대놓고 비로 붙입니다. 이번에 밀릴 것 같죠? 아 맞네요 이걸 또. 확실히. 럭스가 또아 럭스가 또그와 하면 내가 무빙했네요. 네. 카스 솔로블루 미드가 안보이니까 용치러들수 밖에 없어요 지금 <웃음> 네 물론 중간단계에 평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간호 루트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탑 저걸 마무리를 했어야 동선수 입장에서도 좀더 여유롭게 다른 라인 로밍도 다니고 할텐데 네눈동중 중에 분야 가능한니다 채널 ]구나. 너무 많이 빠졌어요 카스 <웃음> 자 이거 그랬프가 나오는데요 아무리잡네요네 이게 바르스궁해일 역광 때문에 어어? 어? 근데, 어, 근데 순삭이 터졌네요 네? 어? 진흥국으로 <웃음> 지흥공 진흥국, 진흥국 씁니다! 이건 전사하겠네요. 네. 이건 좋았습니다. 다소 무리했고, 그랩이 조금 약간 뭐 스마트키를 사용하는지 약간 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자체가 큰 이디는 아니야지흥국 쿨타임 기기 때문에 여기서 타워라도 위든지 뭔가를 좀 이딜 취해야겠죠. 야 그리고 앨리스 그냥 저기 메인딜이 AP다 보니까는 시면의울로 달렸습니다. 아... 괜찮네요. 네. 라이라이 라이 보다 지금은 네, 럭스와의 시너지, 오늘 본인의 마방 좀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드디어 바텀을 믿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럭스는 쉬면은 가도 받기 힘들죠. 사고날 기기 네. 때문에. 판단 좋네요. 그래 어차피 럭스가 버텨주면 막을 수 있고요. 자 글로벌 골드 이제 300 골드 차이 양팀 비등비등한 채로 계속해서 게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20분, 21분 지나가고 있는 상태. 네. 경기를 보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했던 클랩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티어가 높다고 다 이기는 그런 주준이 아니네요 이제는 그렇죠 팀전이네요 확실히 이게 티어 차이는꽤 많이 차단. 나거든요 그리고 그레이브즈 템트리가 되게 독특했었거든요 BF 롱 쏘도 롱 쏘도 근데 그거를 바로 그냥 무한의 대검 빌지워처럼 하죠. 그냥 다다닥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집에 안 갔어 약간 계속 네. 그부가 그레이브즈가 갑자기 급세졌습니다 와 딜이 지금 말도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루스의 우수 선수 입장에서 와 내가 더세구나마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아차 싶을만한 상황이죠 와럭스 너무 화려하네요 이거는 누킹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무한.. 그 무.. 무한 희생자랑 같이 날아오면은 네, 큰일나요 시너지가... 그럼 이게 문제인게 한번 발묶기면그 위에 연막탄 떨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됩니다 네, 도망도 못갑니다 네 아무것도 안돼요 저는 그 파티 옆에 모니터 보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됩니다 <웃음> 실제로 스킬란드 옆에를 봤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보여가지고자미드 <놀람> 고치 빛나 자이거나다 중요합니다 야팀이 이제 팬도 어느정도 갖춰놓은 상태에서 한타 꽝하 미친 아, 거예요. 그래. 네. 그래 급, 급해서 그래. 그냥 강타로 막았어요. 데포미니오아 네, 이거 MID 자에서 인식 걸어야 되는데 네. 대치 상황은 언제나 라운드에게 좋거든요. 넉스가 네. 있기 때문에 포킹이 오 아파요 이거. 아 이거 아프죠.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블리치랑 같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고 숙박마저 끌어 끌려, 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씨 자근자그 그 여자 잘피했어요그 여자 잘패 안갔어 가수 녹아잘피했어요오 거의 풍불들 안간다요저 그렇게 그린 전공이 아직 진공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거 이겼습니다 에이마자스 한타 이겼어요 이건 잘했네요 더블킥 네 오? 오? 오? 야아 전면 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 그래도 그 와중에 다 원딜을 잡아냈습니다 원딜 잡으면 포탑 깨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네 시민의 올 선택에 일 그렇죠. 자 이번 한타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M I g 그래도 테일과 대격벽 네. 강재민 씨의 정석을 보여줬고 네. 앞쪽에 있던 자르반과 파고 들어오는 카서스 순간 그, 네. 타겟팅이 약간 갈리게 맞는 것도 M I g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강재민 씨. 이런 식으로 싸운 럭스가 힘발 힘들죠. 아이 그렇죠. 형상 럭스 궁도못 쓰고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네. 아 저희 궁이 두세명 맞았다는 경우가 더 좋겠죠 죽기전에 원딜체관세선수가 양념을 주고 아 전멸 네. 빠졌어전멸이 빠진 문제겠죠 좀아는 장면 불이결국는자 그래도 두또드곤아 이거 지는거 없고 이거 드래곤 알고도 못맞게 됐습니다 아원불팀 어, 판단이 굉장히 좋아요 괜히 지다가 오면 오늘 한타를 지면 츠러들기 마련인데 네. 어? 보고있어요 드로 보고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래? 아! 그래? 아 안... 나미가! 그 아! 저 녹았어요! 녹았어요! 녹았어대박이구절대형도 위치 좋고요 앨리스가! 바로스 물었어요! 프리들! 리 프리들! 완전 프리들! 리기서 완전 프리예요자 카드스 잡고요 앨리스! 오! 저격 성공! 바루자우리잘 싸웠습니다! MIG도 잘 싸웠어요! 나미 하나 죽고! 오! 자 이거! 죽겠는데요! 아 MIG! 야. 야. 이거는 남이가 먼저 죽고 시작한 타치고는 굉장히 잘 싸워줬습니다. 이 컬라이저 좋았고요. 그렇죠. 아 결과적으로 이거 남이 그 럭스의 속박이 남에게 들어간 게 너무 아쉽게 네. 됐네요. 네. 차라리 그 뒤쪽에 어? 럭스가 잡히면 어? 죽었죠. 이거 죽겠네요. 아 럭스 럭 불이 아, 너무 대박이지. 세요. 럭스 불이 너무 세요 지금. 럭스 불이요 럭 불이. 할켈 영데스 치러쉬 갓 꺼놓은 모입이라 지금은. 전부 리컬 깔고 그분에게 붙으면 그분과뭐할겸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어요 선수가 아니요코치야 캐리하네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게 어려워?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완도 네. 좀 박으라고 네. <웃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스킬을 다 남이에게 속박을 아껴 써야 되는 건데 이콜 때문에 순간 이렇게 쫙 갈렸었고요 무치까지 저기다 써버리는 남이에게 그리고 앨리스가 바루스를 묶었습니다만 럼블이 바로 앨리스 일대일 마크를 해주면서 바루스는 살았고 그레이브즈는 좀 걸어 다니는 시간이 길어 저상대적으로 다섯 그렇죠. 사좀잘잘 네. 달라붙어줬고요 어 그리고 소울 이 선수 좋습니다 움직이 는자 그렇죠. 라운드 미 라운비 드 한타에서 최근에 있었던 한타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모습 특히 럼블의 궁때문에 자 그래 그게... 아윈이요 라운드 <웃음> 라운비는 한타에서 손해보고 그 다음에 이득봐요 오우젝트들이 꼭잘 챙겨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어. 글로벌 골드 차이가 크게 안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고장 2천 골드 차이 이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은 괜찮아 아직 글로벌 골드 우리가 앞서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그래판만 맞고 게임 끝 이거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아, 경기들 그랬거든요. 이 경기도 그랬어요. 근데 네, 미소 네. 저 선수 연기 천재예요. 사람과 상하을 띄는 거는요. 아주 어, 잘하이시네요 네. AI랑 하는 사람도 있죠. 네, 물론 종종 사람 같지 않은 네. <웃음> 있죠. <그러면 웃음> 네. 잘해 드려요. 어, 땅딴당빵 번능 선수 앞에. 네. 아, 근데 럼블이 진짜 강력하네요 지금 아이템이 그래.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럼블이 무시무시한 걸 기반으로 카서스가 컸어요. 그렇죠. 카서스 럭스보다 더 쎄미라 지금. 훨씬, 훨씬 세죠 대체 사포가 주권 협박으로 맞춰야겠죠. 카서스를. 럭스, 어, 어예, 어, 우 버블샷. 버 나오네요. 럭스가 기쁨이네요. 여러분이 갈라인의시초가 건우가 좀, 뭐, 죠 그렇죠. 본인의 아이디에가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아예 감사합니다 런이다이제 <웃음> 내려왔죠 전부다 네이 <웃음> 시즌에 선인가시 이런, 이 이런, 그렇죠 새로운 이 자, 이제는 라운비 팀도 한타를 장담할 수 없는. 이거 바로 쓸러버어서 네. 시야 포용이죠. 안전하게 좋아요. 자, 대 블리츠가 드디어 예언영형이나 먹고, 맨 컨트롤 시도. 블리츠는 사실은 어둠에서 오는 그랩이 가장 무섭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것을 실행할 때가, 어, 실행할, 실행으로 옮길 때가 와서 미드1 차부터는 아직도 못밀었다는 거. 라운비 팀. 굉장히 뼈 아플 수있어 라미같은거 묶이면 순삭이거든요? 좋죠. 그렇죠? 아. 확실히 대치전은 대치저는... 불리하죠 MI 지금 오! 라미가 너무... 아 오! 더... 어, 이거 미스죠! 들어왔어요. 완벽한 미스죠! 시아포도 안돼 그냥 들어갔어요! 네! 얘 혼자 영양 먹었던 라미거든요? 네. 그냥, 그냥 속박도 아니고 엘리스에게 물리면서 같이 죽었습니다. 데마시아가 히트 대기 전에 엘리스한테 죽었어요, 그냥. 네. 이거는 상대 챔퍼들 위치 정확 한 순간 놓친 실수가 아닌가 싶네요. 자, 이거 하나라 너무 걱정. 아 이런 게 무서워. 아, 시야 좁혀지게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게 제가 그니까 금방 나와요. 스트레스거든요. 다 저거 계산하면서 피해야 되는 게. 남이 이거, 영행한번더 먹어야 되나? 네. 한번 샀어요, 또. <웃음> 거기다 이우석 선수가 퍼러쳐지금 네. 어? 아, 바로스가 쿨감이 중요하긴 합니다. 네. 뭐 어차피 스킬 음. 기반이기도 하고, 네. 영약을. 해외대회는 블루바스에 넘겨줘요. 특히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로스 최고. 네. 응. 신몽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여신 눈물을 가더라고요, 바로스가 또. 아,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서 그 게임 나오 줄요? 미국 대회에서. 아 노에? 네. 네. 네. LA에서. 네. LA에서. 네. 그런 가동이야 그 정말. 해보세요 그냥 본인. <웃음> 본본거 같아서. 좋은 걸 해보지 못잖아요. 지나가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예. 아 그렇죠. 북미 북미에서 본거 같아요. 아 그럼요. LCS에서. LCS에서. 아, 아그 맛이 있죠. 자 빠지는 척하다가 다시 안 보이나요? 아안 보이는 위치군요. 로키로키가 파고드는 순간 뒤에서 헤일이 온다는 거거든요 럭스가 내려갑니다 이퀄 깔리면서 좀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인데요 아 미치 정말 <웃음> 아, 아, 와 안보여요 딱 안보여요 저게 와. 과연 신의 한수가 될수 있을지 <웃음> 아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보였네요 이제는 아, 제반 이제, 안 보이죠. 이제는 이제는 보이죠. 자르반 때문에. 어... 아들이 지금 바론 <웃음> 주변에. 아니라인이 안 좋거든요. 아무리 팀. <웃음> 아 잠깐만. 오오 어? 어? 어, 이게 뭐야? 제로 그래, 그래. <웃음> 바꿔 고치. 와 이거 기창.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죠. 고치 맞고 그랜 맞고 끌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좀 늦은 것 같았죠. 네, 아까 자르만 저기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나온 걸 보니까 자르만이 안 보이네. 혹시나 이렇게 딱 섰는데. 자르이 있는 거못 봤죠? <웃음> 네. 자르만이 들어가는 걸못 봤기 때문에. 못 봤죠. 나가는 것도 못 봤고 와드 지어졌으니까 그냥 체크 경험에서 날렸던 겁니다. 근데 그게 딱 맞았네요. 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그 던진 거였는데 거기 걸렸어요. 그렇죠. 그걸 아 사실 알았더라면 뭐 그램이나 다른 걸 먼저 섞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영혼 없이 그냥 A 할 건데 던져봐야 할필요는데김 네. 감독님의 리액션처럼. 네. 그렇죠. 영혼 없는. 아 이거 일경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니까 서로 일우려드렸어 옵시아 싸우. 이러다가 이러다가 그래파. 한방에 한 그냥 쫙. 일경이 그랬단 말이에요일경이 네. 그랬어요.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끝내 수 있는 힘이 있는 조합은 사실 라운비의 조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말이 게 아니거든요. 역시 쑥바도 있어요. 지금은. 자 드래곤. 일단은 좋아요. 장소부터. 이거 좋아요. 공짜 드래곤. 네. 파란 tv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드래곤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는 글로벌 골드 차이가 2000 이상 어! 런블의 바텀에 보이자마자! 자! 러... 시야! 근데 그렇게 바론을... 자, 낚시... 낚시죠, 낚시! 아, 시야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벽으로 한번 봤네요? 어, 좋아요, 체크 좋아요 아, 니밀리그 밀어버리네요 우리가 유리한 대로 와라, 이거죠? 그렇죠! 바론 먹을 거면 먹어라! 우리는... 토탑 밀겠다! 이것도 그래... 하게 되게 좋은 각도고... 헤일 각자 씁니다, 권자 선수는! 와런블세네요좀 더... 이어좀니다블이아 근데 그레이브즈 타워 지키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레이브즈 럭스가 있기 때문에 자 라인 좋습니다 라인 좋아졌어요 그 사이에 블루즈? 여 가죠 럭스에게는 치명적이죠? 자쿨감을 맞추기 위해서 블루가 필요한데 와딱 자기들이 유리한 시야까지만 가요 와드 딱 여기다 가면 여기다 와드잘 네. 안하거든요? 네. 여기다 와드를 합니다 네. 지금 시야 싸움이 자 이거 네 정말 서포터들이 싫어하는 그런 군로 자, 자매야, 야, 빠른 조셉, 빠른 조 오야, 할수 있어, 이렇게 해서 넘버 넘버 넘 넘버 잡았어, 잡았습니다. 자, 지 원딜이 생생합니다. 가수스가 위치가 좋고 아직 진노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속속그그래그편사 큐, 야. 와 진짜 잘 싸웠네요 이거는 양팀 다 너무 잘썼어요와그 와중에 보호막을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이쪽 도 바로수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브즈는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문제는 라인이 좋아요 다른 라인이 너무 좋아요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로 챔프 꾸고 어쩌고 했으면 이거는 뒤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치아 확보할 수 있는 라운비가 괜찮은 구도입니다 다시 보시죠 다시 볼까요? 여튼 전멸 그래 <웃음> 웅선수도 근데 발은 진짜 좋았어요. 이게 이안 죽었어요, 이게. 바로 전멸했거든요. 네. 그그 워낙 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끝까지 엘리스가 따라가면서 잡긴 잡았고요. 이거 라운비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원동력은 뭐였냐면, 카사스를 진짜 0.1초 만에 조작 풀리자마자 바로 끊었던 그렇죠. 거 여기인데,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서. 뭐 웃긴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걸 계산해서 보호막을 안 썼다가 보호막 이걸 사... 마... 이게 들어올 때 썼다는 거예요. 사실은 카도스 궁극기 쓸때 보호막 쓰였거든요. 네, 와 정말 이 선수 간이 크네요. 이게 더큰 거는 라인 상황 라인 상황인데 이게 진원고 쿨타임이 네. 동안 그렇죠. 이렇게 라인 좋은 상황에서 시야도 괜찮게 확보내놓은 대치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라운드 쪽이 할만합니다 지능옥이 네? 아, 없어요 런블리콘기는 뭐 금방 돌아오고요 또뭐가 긁히네요 자 이제 점멸그래도 안됩니다 정말 1경기와 같은 그런 신의그래비한번더 나와줘야 돼요 라운드 입장에서는 아, 지금도 진짜 MIG 입장에서는 남량특집이었어요 그치. 거리가 분명 있었는데 갑자기 전멸 그래 엘리스 미동도 안왔네요 그런 어떤 변수만 없다면 MIG가 좀 충분히 해볼만한 구 요구로도 네. 좋고 양파도 괜찮은 조합이에요 훨씬 더 좋은 그런 구도에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변수들 근데 이렇게 대치 상황 지속돼서 진흥국 차면은 당연히 MIG 입장에서 좋습니다 네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진흥국이 지금 찾죠 오, 어, 즈럭스 바텀 가는데요 어? 왜죠? 어차피 못 간다는 판단인가요? 아, 한 아, 번만 좀 밀고 오네요. 아, 정말 정말 한, 한 번만 있네요. 딱 밀고 옵니다. 럭스가 지 딜이 어마어마하네요? 그지안 맞고요. 럭스 종략 안네요 네. 그냥. 대신에 럭스가 지금 마관이 없기 때문에 대챔프 딜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와, 여기서 지금 와. <웃음> 야, 서포터들만 정말. 네. 우리 이뭐대이 골대 봐. 자, 이기는데가눈 <목소리가> 빠질 수어 <목소리가> 예. 이렇게 피로 빠지면서 싸우면 라온비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요 그리고 그래!!! 예! 예! 바루스 <놀람> 저면 빠지고요 바루스저 아, 조냐가 오히려 안좋은 조냐가 된겁니다 이거는 빨리 줬어 지른거 빨리 써줬어야되는데 바로 조냐 있을거 같던데 아 이거 지른거수 럼블리치는데 럼블리 치는데 럼블리 바루스가 럼블리 와 럼블리 줄었어요 야. 와... 럼블이 살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럭스에 존야가 살아있나요? 못 누른거 같죠? 럭스에 존야가 있었는데 아, 썼네요썼네요와 아, 아, 썼네요. 썼네요. 이거 그래도 바로... 쓰... 럼블이 정말 우래버티면서 네. 무조건 지능한테 하거거든요아 여기서... 다시 볼까요? 그래이이 정말... 그러니까 어차피 헤일도 한타를 위리나라 힘이었어요 네! 싸울 생각했던거예요 어차피 싸울, 생각 싸울... 거예요. 어차피 싸울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그리고 빠르게 자르반을 죽은 거, 죽인 것까진 좋은데 최회성강이 너무 좀 혼자에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눈물이 없었어 여기가 여기. 있었다면은 럭스 잡혔을 때아그 럼블이 죽었을텐데 럼블이거든요 여기서 사하고 사베로 너무 좋았었고 여기 존 야시 같고 좋았고 위에 럼블이 와저 말도 안되게 버티면서 저게 안죽고 저 체력이 여기서 또 살고요 네와 코치님 재미하네요 코치님 8킬 1데스 지금 10어십니다 아 이러면 또 팽팽해지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한다또 봐야죠 또 똑같은 말씀 드릴까요? 지동곡 돌아오기 직전까지 네 근데 그 시간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지동곡이 이제는 뭐 금방금방 종냐 있고요 서로 럭스도 네. 종냐에 나바드의죽은모자에 고들이완성 되어 있습니다. 어, 바르스게이도 어마마하네요 네, 아, 바좀 무서운 게 근데 블리츠가 전멸이 들어왔어요. 어? 그거 좀 무섭네요. 자, 이거 한 번에. 자, 이런 거 좋죠. 음. 자, 저 서포터들은 팀갈 음,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스가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앨리스의 럭스가 저렇게 잘 성장했는데 마방이 전무해서 여태까지 안 물렸으니까 사실 잘 싸운 거지한번 물면 바루스 삭제되고 시작합니다. 한테가 전무 없고요. 지금 그 바루스 네. 분명 불안 요소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그 이호재 선수가 잘 해준 게 맞긴 맞습니다만 자시야 잘당했어 이거 탑바로보다 일단 탑을 한번 낚시 한번 좋은 구도에서 어어 좁은 지역은 자 누누 누누 와드 아. 조본적은 네. 땡큐거든요. 근데 조본적을 변소할 수 있습니다. 러스 때문에. 양쪽 모두 뭐 아, 신경 러스. 써야죠. 엄청 팽팽하네요. 바론이 뭐라고? <웃음> 무슨 맛이길래 서로 좋은 어떤 한타? 한타는 하고 싶은데 네. 그것을 강제하게 어떤 발언의 선택 그리고 그 와중에 시야 싸움을 하면서 본인들이 좀 원하는 그런 진영에서 싸우고 싶은 지금 그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자 이러고 또 꽝하고 한번 부딪히겠죠? 그것이 그래빌지 아니면 헤일이 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될지 어약야터졌어 이거 낚시 <웃음> 떡밥 던져놓고 야, 내가 가서 한번 꽂아볼 테니까 속박 한번 맞춰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경기가 진짜 모르겠는데요. 또 시야 싸시 장악 싸움. 아, 진짜 긴장됩니다. 집 가고요. 일단은 운전자 망토 그래브진하나 둘렀습니다. 아니 45분 게임이 다 되가는데 지금 서포터들 템 보세요. 아누 블리치 신발도 없어요. 네. 이게 대부분 서포트 이런 식이죠. 네. 근데 그런 건 있거든요. 그쿠방가부면또 럼버림이 버이 빠집니다. 럼버는 중반에 강하거든요. 지금까지 해에서 그런 용어이안 보였는데, 계속 대시전 오래가고 서로 파이 오래하면은 럼버힘좀 빠지거든요. 이게... 네, i t 여신발 얘기한 거거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 하... <웃음> 저... 저... 저... 저... 저... 게임을 끝낼 수도 있는 와드들 저... 에요 저... 와드가 이렇게 되면 서로 풀스펠네 사실 뒤로 좀 빠지면서 싸우는 구도 그런 구도를 만들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이게 모두가 모두가 부자인 상태에서 싸우게 되면 넘블리 어쨌든 AP 누커인데도 붙어야 되기 때문에 후반에서 싸우기 좀 불편하거든요? 아 서로 이거, 이거 하나 지우는데 지금 <웃음> 네.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또 시아 장아 먼저 시 성공 와드 꽂고요 급한 대로 막 와드 꽂습니다. 자 조금 지역 참좁 하나 하나가 바루스 보러 온다 아직. 오 바로스 일 아, 어. 어마어마하네요. 어. 바루스만 안 죽으면은 에바이지만 타이볼만. 소 피했어요. 피했어요! 또 피했어요! 존야 있어요! 피했어요. 자 피했습니다! 아 뒤쪽 뒤쪽! 이기이 아주! 자런블부리에 있어요! 카소스 잘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카소스 잘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자록스 죽고요! 바로스록스잘 물었고요! 카소스 대박! 오냐, 야 존야 대박! 오래 번졌어요! 야 대박이네요! 그이브그 탈진! 아이고 한 이겼어요! 이겨봐야지 이겼어요! 마무리! 그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뱃돌은! 화사다! 와 그래 근데 럼블이 너무 오래 버텨주니까 에이. 삭제가 안되네요. 그래서 아, 조냐까지 딱 섰다면 더 대박이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럼블이 모든 걸 맞아주고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후야 다 너무 편했습니다. 이거 억제기 밀고 본막으로 가면 되는 그런 구도 됐네요. 그래 보죠. 말도 안는개인기가아까는 같았죠? 숙박을필수였 넣었어. 럼블이? 하이 정말로? 아직도 눈이까지 16초 충분히 밀자, 이거. 빨간 팀 억제기가 크게 되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원저기 싸면서는 굉장기가 나오기 힘들죠. 자, 억제기가 이제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하실까요? 네 운영을 할수 있는 MIG. 야, 몸미 씨. 잡힌 거좋하는데전멸 너무 빨랐어요, 전멸이. 와. 아, 속박이 안 날어요. 그리고 둘 중에서 가 시간을 끌긴 끌었거든요 역부족 그런데 혼자서는 영, 영불궁이 네. 거기다가 대마시아 때문에 럭스가 갈리면서 카스스 파고 들어왔을 때 바루스가 럭스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럭스 를풀때 네. 전멸 들어간 거 너무 좋았죠? 선수. 헤일도 좋았고요 카루스가 돼요 이거는 누가 말해도 진짜 카소스 케이였습니다이 한판에 네 카소스 다 만들었어요 이 커리에 바로 두 겹병까지 데마의 슬슬 분위기를 본인들 쪽으로 끌고 옵니다. 라운비에 무조건 한번 자르고 시작해야겠죠. 에나이즈가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많이 유리해졌어요. 이제. 운용이 좀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네. 거의 다 바로 소첨같졌어요 아까 그 불안 요소가 제거됐습니다 죽여도 한번더 살아난다는 거 그램스 어. 몰락한 왕요 럭스 아직까지 공원의 지팡이가 안 떴고요 어느 순간 정체돼 있어요 가면 카사스는 거의 뭐 풀템 완성 가까이 공허의 지팡이 하나 도딱 가면 이제는 풀템이죠 거의 그렇네요 마이자 시험 만 좋으면은 진짜 쉽게 이에이 싸움은 빨리 좀안안 하면 됩니다. 하기 하기습니다 바텀이 차까지. 자이스도 라일라이 쉬면 해올. 거의 뭐 모든 서포드 제왕으로는 모든 챔피언들이 풀템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외하고 네 점퍼스는 아까부터 풀템이었죠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웃음> 어? 네 와드 지운거죠 다음도 힘들어요. 믿도록 해서 막아주고요. 절반이 럭스 스킬샷을 좀 맞은 채로 시죠 어, 좋긴네요 이번엔 타비차. MIG도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상대를 조여갑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애마저 유량이 한데. 저 그랩가가 로스 스키샷 갖고 있죠? 와, 근데 이거 헤일 로몸에서 자르면 이니시할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 블랙체이커였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블리츠이커가 대략, 대략적인 위치를. 와, 저 거리지기. 어? 어? 가네요. 봤죠? 예. 네. 바로 빠지고요. 이럴 동안 미드가 밀려니다 바텀도 아, 라인 안 이거는 진짜 럼블이 아 바텀 라인 너무 안좋은데요 미드도 미드고 바텀까지 라인이 안좋아서 이거 럼블이 일부러 진짜 몸밋시 해도 될정도 상황인데요 그렇죠 아 그냥 체력 갈가놓기 자 그럼 그 별로... 타이밍에 몸밋시 갈수도 있습니다 별로 안아프네요 지금 맞는데 네. 럼블이 워낙 잘 성장이 있고 럭스가 성장이 정체되있고요 아, 여기서 대마시아가 없고. 바로 쏘미 위치가 진짜 엄청 위험한 위치인데. 아! 거의 쐐기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딱전면을 쓰면서 그래버렸는데 카스가 너무 럭스만 보는 감이 있습니다! 너무 럭스만 보는 감이 있었어요! 녹박 아, 이야 아멋뭐 있어! 뭐래냐뭐이거다 들어갔어요! 남이, 크레이브 지체육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카소스의 인생존냐 한번 물론 무거운 힘대로마무리라기 했습니다만 어? 어, 어, 예. 잠시만 잠시아잠시 이거 엔스에서 이게 라운비가 원래 이기는 한 타였는데 어? 남의 아, 힘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한 방인데 아 이거 데못 가요 못요 아직 끝날 것 같은 경기가 또 지속이 되고요 지는 거가요 어? 왜?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그소저사 빠지면은 또 그저, 모르는데요? 그렇죠 소저사 빠졌어요 네. 또 몰라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카섭스가 럭스만 쳐다보다 엘리스한테 물린 게 시작이었고 그 와중에 조니아 정말 잘 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마무리 다시 볼까요? 어근 아, 결과적으로 라운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게 됐는데요? 이 팀은 정말 이.. 뭐랄까요? 낙시플레이라고 탁... 해야되나요? 남이 잘 보시죠, 위쪽에 순간불진 어, 챔프들 무례가옥 바로스와 무례감옥 아, 연계 헤일 육골 대격변 육곤복 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 타워가 근데 또, 너무 잘 때려주면서 누누와 함께 네, 또 스타트가 좋죠 아래쪽도 시, 어, 네 예. 누누가 어, 앨리스가 또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시간 끌어졌고요 근데 조음만타에서요 저... 억쟁이 지키고 타워 하나 주고. 아 그렇죠. 손절된 거거든요. 소천사 빼고. 소천사 빼고. 그걸 <웃음> 봤어요 이걸 라온지만 라운비가 이득 보는 타이였습니다. <웃음> 그리고 여전히 한명 끊고 저런 저렇게 시작을 하면 할 수, 해봄직하다. 네.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칠한요왜못 아, 눌렀을까? 뭐 결과적으로 지금 지행고 있으니까 뭐또 괜찮은 상황이긴합니다만 진짜 끊을 수 있을 한 경기거든요. 썼다면. 소초사 팔고 벤시의 장막 그래서 절반으소초사서소초 팔았어요 바로 어차피 쓸모 없다는 거죠 지금 자조공기모 대치 뚫릴 방능이 높죠 옆구리에 아. 블리츠 옆구리에 블리츠 옆구리에 블리츠 이 지켜야 되는데요 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억제를 때려가지 못하고 있어요. 벤시는 무적이나 버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좀스킬 자꾸 빠질건데 벤시. 아, 그나마 로컷. 안 맞아서 포킹 잘 잡아 가 들어갔는데. 죽냐불요요요면 죽어요. 아 맞아요. 0 LP였고요. 에리선 내려면 죽겠죠, 이건안 좋으세요. 타는데요는데요 하는데요. 어? 어? 자 럼블, 럼요 럼블. 이컬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자 럼블, 로커 잘어요 럼블 잘죠에이 소중한 포지션 주고요. 어요 그게 좋어요자아야 에릭슨! 아 편네, 잡혔네요한번 럭스궁 어디 들어가죠? 럭스 무섭습니다. 칠 돌아올 거 같은데요. 도망가야죠. 럭스궁이 아 1미리에요 1미리 1mm. 정신 차렸네요 1미리 아 경기 52분째 위치가 보이고있죠 이거? 어? 취약할게 없습니다 아 고맙네요 아, 그 근데 또 라오미가 잃은 건 없는 한타에요 트라이? 트라이? 어 라인 좋아요 아근 와드가 네, 트라이 무리죠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럭스 공원의 지팡이 나왔고 럭스가 소호천사 준비하네요 럭스가 소호천사를 준비합니다 그레이브즈는 음전자의 망토 근데 결과적으로 억제기 지키면서 자르반 소호천사 빠졌고요 이득은 보고 있어요 계속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정말 소소하게 네. 자, 이거는 그냥 가는 제스처만 여전히 MIG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글로벌 골드로 봐도 그렇고, 그렇죠. 라인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나미가 슈렐리아 드디어 서포시 업그레이드 하나를, 템 하나를 네. 아...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까 럭스 에게서 도망가기 위한 슈렐리 일품이었죠. 블리치가 어? 공원 지팡이 확실히 아... 오, 그게 됐어요 와... 오오오오오오오어이 <웃음> 어? 어? 어? 거죠? 자데미알치 좋아요 대박. 야, 또는 또는 대박 대박, 대박. 아들이 어 정말 네아아요어 전설 바로 전설 아 이거 아파 스킬크 없죠? 아어요 아, 럭스 궁이 언제 들어오냐? 럭스 궁반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럭스 돌아와요. 그 그럼 그 이제 존이없고요 아니면 서로 못 가죠 또. 어! 오, 오, <웃음> 잘컸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럼블도. 와, 야, 그수간 수가 반응을 하네요. 피아의 몸이 다 해줬죠 방금. 어, 이게 뭐야 하고. 네. 네. 서로 완벽히 상대 끝내 숨통을 끊어놓는 한타의 승리는 아니에요. 야, 예. 계속해서. 이따 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네. 양팀 단초 사이랑이 계속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이 와중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양팀의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종냐가 뭐끊어지이 이걸로 두 개를 빼고 그래픽이터습니다 마지막 이 자르반 자르반이 파고들어서 이니시이팅을 했습니다만 아 이거 빨리 포기고 빠지는 그래네요 네. 그리고 누누의 포지션이 너무 좋았고 누누의 공격기가 너무, 너무 좋았네요 <놀람이> 그래서 여기서 또 카드스가 좋냐라한 번씩 해봐도 될까요? 너무 많아요 그들이고 엘리스가 쉴드로 걸었으면서 럼블 때렸습니다만 어. 전멸로 또 빠져가고요 저게 럼블를안 당하셨으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흡폐를 못 해가지고 네자 이렇게 산타가 마무리로 그런 구도였습니다 네자 네. 그리고 바루스의 다시 수천사, 다시 천사다출출출 어? 스타! 좋아요. 판단 좋아요. 오더 좋아요. 자민대거든요 어, 빨라, 이쪽도 빨라요. 민도 <웃음> <빨라요. 웃음> 빨라, 서로 빨라요. 그 그랬까... 당기 아, 좀 애매하죠. 어쨌든 잘 파고 들었습니다. 와, <음> 와, 근데... <웃음> 야, <진짜>. 야 먹어. <웃음> 이거 먹는 동안에 한남 걸려 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떡밥이 엄청 많죠. 오, 저 왜냐면, 자르마, 자르마, 자르마. 자르마. 자,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 자르만, 자르만, 자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만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와. 아, 정말 미치겠네요. 미치게요. <웃음> 이제는 사실 글로벌 볼때큰 의미 없어졌죠? 네. 한타죠, 그냥. 없습니다. 한타예요, 그냥. 한타만 보는 거예요. 네. 글로벌 아... 볼때 <웃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르라이보에서 들어갔어요. 끝까지 완전... 참았다가 그랩스는 평가 너무 좋았고요. 그나마 바르스의 공이 여기서 그랩브 이제 발을 묶으면서 뒤로 호텔을 하게 만들었고 좋냐? 예 네. 네. 네. 좋았고 공도 좋았고요. 잘갈라놨고요 아게 블리치 전사. 네근데 전율 눈를 붙잡고. 오, 순간. 오, 오, 어? 어?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게 바로 아니야.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먹었어요 바로, 바로 먹고 있어요. 바로 먹고 있어요. 바로 먹었어요. 어요 바로 먹었습니다. 좋자가졌수 없어. 가졌수 없어. 자, 이꼴이 나왔어요. 리스가 살았어요. 이이 나왔어요. 야, 녹았어. 냈 게임이리. 그래보죠. 그래보죠. 그래보죠. 어, 근데 바로 바로 수, 바로 수. 자 바로 자� 수 거야, 바로 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수로스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로스 바로 수 바로 수바스수로스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수바리수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로수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엘리스수 바로 수 바로 리스로수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리스로수바스수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수 바로 로스 바로 수로 자! 자, 빠져. 가 빠져요! 자, 빠져요! 가 빠져요! 가 빠져요! 이거. 빠져요! 이거또 저라서! 저라서! 저저사서저라 저라서! 저라 수호천사! 서 저라서! 저라서! 저라서! 저서서 이 끝낼 순 없어요 할건 없어요 할건 없습니다 할건 없어요 다시 정비해야 돼요 할건 없어요 누누 솔로 드래곤 이런 거라서 근데 바론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론을 가져온게 중요해요 네. 네. 글고리 4천 골드가 줄었어요 아이 장면 다시 한번 봐야겠죠? 여기서 바로 시도하고, 네, 아래서 앨리스가 건사 선수를 불어서 어그로 끈 동안, 여기서 궁 한번 피했고요. 그동안 위해서 바룬을 마무리했고요. 럼블이아습니다만 존냐 네,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존냐로 그로고퀄라이저가결로 빗나가게 됐고요. 이콜 잘못 들어갔죠. 여기 어? 하지만 여기서 원딜 처가 세형이 너무 무리해서갔다가 그렇죠. 어? 여기서 대마시아 빗나갔어요. 저거 한개차 도망갔었어요. 네, 맞을까봐. 네, 여기서 그레이브즈 전사, 그런데 뒤쪽에 있던, 럭스가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두루와 함께 헤이 들어가고요. 카소스 등장하면서 럭스가 위험해 보이셨습니다만, 실드 프리즘 보호막으로 다시 한 타이밍을 버텼고요. 네. 배리어가 또 배리어로 살면서. 네. 네. 잘 물어서 마무리했습니다만, 앨리스가, 앨리스가 와요. 등장하면서 로 눈치싸움 하다가, 네. 앨리스가 눈치, 눈치, 눈치 보다가 한 번에 정치 들어가면서 점프! 줄타기로 끝까지 죽이면서, 통만전사.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아이건좀 지겹네요 네. <웃음> 나머지는 <웃음> 여러분들 컨텐츠잡에서다음받아보시면 네. 네. 되겠습니다 아다 보여주네요 네. 네. 여기까지 아무튼 그러면... 기세가 넘어갔어요 글몰골드 따라잡은 수준 빛내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넘어갔습니다 글몰골드는 로 거의 의미없어요 이제 글몰골드 네. 네. 의미없습니다 네 그리고 럭스 초차도 나왔고요 반수는 없습니다 반도고요 지금? 풀템이에요. 양팀의 딜러들은 다 풀템입니다. 네. 서폿 빼고. 서폿도 이제는 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각 있어요. 그래. 자누누안안란까지워목을안둠윈뭐 장난 아닌가 지금. 백고요 펜시. 어, 오 아파요. 세졌어요. 엄청 아파요. 저, 저게 저 아픈 스킬이 아닌데요. 이만골도 가나요? 100만 돼. 100만 아 백만골드가 안 되주시면 안 만골드 죄송합니다 무대 마블이 아, 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백만골드 네 죄송합니다 오그러니까오 오,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 헤인 저 자르바 지금 자 옆구리에서 한번 빼줘 벤시로 바로스 막았어요 자 그래무 그래무 안정적이에요 빠졌어요 그래무들이에요 지롱고 박스 잘 쓸까 모건이 형님 그렇지 불이에요 그래무 너무 앞으로 가는 감이 있는데요 자 이쪽 좋냐 저 그래도 찬아요 그럼 사죠. 지금이트하나요 바우스 아, 바로 살았어요 바우스 미 야. 자야르고 자+ 자+ 자+ 자 이것도 야. 고 있어 시간도 없어 쏘자자 가있어요+ 가있어요 장단 못해요 장단 못해요 우리 악 누가 해줬고 홀있 누가 해어 누가 해냈습니다 누가 한 사람 아프대. 이렇게 하면 데요너네 이거는! 네, 이거 끝났어요! 와! 라우비 t v 팀이 M.I.G 위키드를 잡아내면서 1회 0으로 1 2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야! 아, 아목 아픈데요. <웃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어떤 쫄깃한 경기라고 해야 하나 네. 아, 아, 정말 쫄깃이네요. 신기한 게 이런 진출전마다 네. 지난 화요일, 계속이래요. 엘리오어팀 경기도 그랬었고 네. 오늘 경기도 그렇고 정말 쫄깃한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아, 뭐 뭐라고 아. 저희가 뭐 중간에 어땠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양팀의 선수들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그렇죠. 순간 61분이에요. 한 시간 동안 집중했어요. 한 시간 동안. 이게 해본 분들 아직 진짜 아. 진짜. 아, 마지막 한타 뭐. 오, 음악이 나오고 있네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타만. 이 장면인데 좀 천천히 볼까요? 자르반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리브즈 못 보냈어요. 그리브즈를 여기서 헤일이 들어옵니다. 오른쪽에서 네. 네. 기다리고 있죠. 자르반과 함께. 헤일 들어가고. 여기서 그리브즈가 부과됐는데 슷하이 잘못 들어갔어요. 네. 혼자 들어왔어요. 뛰었고. 플리츠가 네. 빼줬었고. 그 그레이서그림즈가 예, 빨리 복귀가 있었어요 그렇게. 빨리 복기가 그럼 너철 럭스, 철억스가떡밥이럭스가지금럼블고1때 계속해서 해주면서 뚝딱 살아남고 문제 저원불이팔았 그레이브 쪽으로 바로 스와 함께 같이 그레이브 쪽 죽였어요 이래거든요 그렇죠. 여기 누구 누누구? 누누구. 자이 장면이거든요 누누 쿰이 대박이요 승모우 효과에 걸어놓고 공로 시간한 다음에 그 시간 다 그레이브 즈가스킹으로빵둘빵 전까지는 누가 봐도 바르스가 이기는 않 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저기 럼블이 있었다면 근데 그러니까. 럼블이 여기서 럭스하고 1대라는데 그것도 럭스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네 럭스를 마무리 못했어요 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리브즈와 후반에 프리드리한테크 d p s 진짜 높아요 바스와 비교가 안 되죠? 와 여기서 에이스가 와 나오면서 진짜? 정말 길고 길었던 어 한타의 끝이 네. 결국엔 라온 B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거의 네. 뭐 30분부터 바로 주위에서 뭐 시아스하면서 치열하게 양팀 마포트 네. 그때마다 승부가 안 났거든요. 네. 진짜 네. 수준 높고 재밌는 경기였고 더욱 놀라운 건이 60분이 넘는 경기도 500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웃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나이스게임TV 컨텐츠샵에서 다운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라온 B팀이 어, 12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결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2대0의 승부였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훌륭한 네, 승부입니다 네. MIG 위키드도 사실은 뭐 팀이 계속해서 멤버가 바뀌면서 네. 좀 어수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명경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결, 결국에는 명경기를 보여준다면 팬들은 기다려주기 마련이거든요 더욱더 강해진 MIG 위키드를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고 라운비 이거 물건입니다. 물건을 찾았습니다. 에엘비 그렇습니다. A조에서 팀엘리어에 이어서 B조는 라운비 팀이 최후의 한 팀으로 살아남으서1 2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야.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C조와 D조가 이제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A조, B조 봐놓고 나니까는 C조, D조 어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팀이네라고 기대감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됐어요. 그렇죠. A조, B조 사실은 누가 봐도 처음은 신생팀도 다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C조, D조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CTU 리본 투데이 시리어스 팀의 경기 바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CTU 같은 경우에 이미 형제팀이 챔스에서 활약 중이고요. 네. 시리어스 할 때요. 최근에 장난 소식을 발표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6시 30분입니다. 놓치시, 놓치시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LB 기가바이트 함께 하는 NLB 썸머 16강도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 어느새 벌써. 벌써. 네. 벌써 16강이 반이 지나갔고, A조, B조에서 각각 팀 에일리언 웨어와 그리고 라운 B팀이 12강 진출에 합류를 했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C조와 D조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수준 높은 경기들이 진행되고 너무 재밌네요, 일단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진출전 오이가 더 꿀잼이에요. 네. 아, 장난 아닙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아, 뭐 네. 선수들의 성장, 뭐, 방식의 변화, 여러 가지가 참잘 맞아 떨어지는 서머 시즌이 된것 같아서 뭐, 저희도 굉장히 그. 한 명의 게이머로서 즐겁게 중계를 할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비조의 어, 진출전 나온 B팀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12강 진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국 김의중 그리고 도움말씀에 강승현 하광석 해설입니다. 어, 좋은 밤 되세요. 저희는 다음주에 시조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